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성경보기 방송기 스피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이게 p s p s 방수형 스피커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노하우를 공개를 했습니다. 방수 스피커에 휴대용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배터리를, 배터리, AA 배터리 건전지를 8개 장착을 합니다. 그것도 절미하고, 장착을 합니다. 이곳은 상하방 교행구간이니 주정차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 상하방 교행구간이니 주정차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이 멘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립을 해서 장착을 하면 되고 이게 보시면 TC 12V 잭을 꽂는 나입니다. 잭을 뺐어요. 그리고 전원 220, 아답탈 연결해서 220 전원입니다. 요걸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을 꽂고 열 십자 드라이버나 손으로 장착을 해도 됩니다. 오링이 사각형에 정확히 접 박혀있기 때문에 방수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처리까지 했어요 센서쪽은 그리고 항상 실리콘 이 센서가 윗부분을 향하게 하시고 아랫부분이 스피커가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전원 220 전원 대지코 꽂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랫부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상단 여기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항상 이 전원 220콘센트가 들어있는 쪽이 하아니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배터리 8개 들어갔죠. 이 12V DC조를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전원을 on. 이곳은 상하방 교행구간이니 주정차를 상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완전 무선입니다. 움직임을 감지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상하방 교행구간이니 주정차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상하방 교행구간이니 주정차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그적을 이용해서 음성경보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우측에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